자, 또 사이드 퀘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건 또 뭔지 한번 봅시다. 음, 신기하네요. 그래요. 여기 퀘스트 다 끝난 것 같죠? 어? 하고 있네. 그럼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어디지? 이거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그럼 여기가 놀고 있구나. 자, 히트가 몇이니? 32. 그러면 하나 더할수 있죠. 음. 야이, 한번더 합시다. 호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연구를 한번 할게요. 자, 만약에 저희가 돈을 좀 확실하게 뽑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있죠? 히트. 음, 아니야. 할까 말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한번 해봅시다 명확한 설명이 아래 있잖아요 그쵸? 슬 l 리 천천히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열을 시키는데 너무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감시자 어디 갔어? 감시하죠 그럼 가드를 한명더 고용을 해야겠죠? 자, 가드를 한명더 고용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 퀘스트 아니, 스킵 하나 떴고 자, 그 다음 놀고 있는데 어디죠? 여긴 가보네요. 그쵸? 오만 갑시다. 가야지 이런 거. 자, 가야고 어차피 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이거 가능해요. 중간중간에 또 연구 가능한 거 또 할만한거 찾아보고 음 없죠? 내비둘게요. 자좀 있으면 여기에 또 골드가 가득 찰거예요 쭉쭉 차죠? 네,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인데 남는 돈 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런거 좀만 더 지어 볼게요 카지노 도어 이런거 말고 이건 또 뭐야 칵테일바 칵테일바를 하나 만들면 애들이 그래도 좀착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쵸? 일단 여기다 하나 짓고 그리고 돈 버는 거 하나 더 하고 이 알있죠? 이 알? 일단 대충 지을게요 나중에 다시 디자인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베시 총한 3명 내지 4명이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라 하기를 오잇 됐어. 아니 너 놀고 있어? 자 이렇게 합시다. 음 그렇죠. 과학자가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학자도 좀더 늘릴 필요가 있겠죠. 잉? 한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할게요. 아, 여기를 좀 어떻게 하고 싶긴 한데 아, 아쉽네요. 그쵸? 나중에 위치를 바꾸던 거 합시다. 그래서 이쪽에다 땅을 파고 여기를 음, 컨트롤 룸으로 바꿀게요. 아머리라고 해야겠죠, 이거? 아머리로 바꿀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위치를 바꿉시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다 땅을 팔게요. 여기다 땅을 파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 왜지 수가 없는 거야? 어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다가 스킨 먼저 해야겠다 여기도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락커룸 하나씩 찍고 그래. 일단 이렇게 할게요. 됐어. 자, 이동합시다. 자, 어디에요 여긴가? 여기죠. 아니구나. 여기 진행 중, 진행 중. 그럼 이쪽이 놀고 있네. 어, 왜? 아, 이거 또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합시다. 망고들 쓰긴 너무 아깝고 음 그냥 이거 합시다. 20분 동안 그냥 열을 식힐게요. 그렇게 할게요. 연구 완료되면 우리 금 보관량도 좀 늘리게끔 합시다. 지금 벌써 반 정도 찼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드 스토리 이제 진행하라고 하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 받고 음 잠깐만 팬은 뭐고 아들은 뭐고 검사는 뭐고 컴퓨터는 뭐고 자 저는 컴퓨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헨치맨이라고 하는데 헨치맨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고이... 얘는 과학이니까 컴퓨터 고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 헨치맨은 월드 스트레이드 그 스테이지에서 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딘지 확인해 볼게요. 안 보이잖아. 어디라는 거야 이거.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아마 음 고급 유닛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밖에 고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유닛인 것같아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돈을 안 벌죠. 돈안 벌어. 자 이거 돌립시다. 오이 사기를 쳐야지 사기를 사기를 쳐야 돈을 벌지 그리고 여기도 이거 한번 돌립시다 짧뿐이지만 그나마 돌면 될거예요자 그래놓고 또 다른거 찾아봅시다 음 분명히 여기서 헨치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봐야돼 어? 여기 다시 사용 가능하죠? 어디 보자 이쪽 지역에 한치맨 있나요? 없잖아. 자 없고. 아 컴퓨터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거 눌러볼까요? 젠자. 야 이쪽에 있고. 어 이런 식이면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랑 맞는 애가 어디야? 넌..너니? 넌것 같구나 일단 얘가 처리해야 될것 같고 얘는 그럼 다른 일 시킬게요 자 돈을 봅시다 돈을 응 그래 이거 해놓고 자금 보관소도 좀 늘릴게요 그죠 로그 상대로도 일반적인 방어 가능하다니까 이거 해놓고 다시 넘어가자 자 우리 그래 돈 벌어야 돼자 이런 식으로 해놓읍시다 이제 별일이 없겠죠 그러길 바라야 돼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지어볼까요? 얘 일단 여기 옮기고 여기다 함정을 짓던가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긴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트랩을 아직 안 배웠죠 아예 아이. 트랩은 연구하고 나서 이쪽 라인에다 설치하던가 해볼게요. 아, 이아이 어떻게 잡아야 돼? 야! 누가 여기서 놀래! 이놈식이야! 그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을 아예 컨트롤 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걸리겠죠. 나중에 이쪽 땅을 다 파버립시다. 정말 여기 말고 갈 수가 없니? 다른 데 고용 가능한 데가 없니? 진짜? 아 이러면... 어떻게 낚아야 되지? 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다릴게요. 어? 뭐야? 왜 놀고 있어? 그래 이씨. 깜짝이야 너 혼나? 자꾸자꾸 그러면 야, 진짜 돈이 차니까 여기 이거 작업할게요 안되겠어 자 일단 이거는 유지하고 일단 이거 유지하고 이쪽을 다 파버릴게요 일단 팝시다 어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옮길게요 옮겨야 되는 게 맞고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드 포스트 이거 안에다 지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지을 수 없네요 어, 일단 여기다 놓고 자 그리고 공간을 만듭시다 오잇 음야 이렇게 놓고 야 너도 이동하자 자, 이쪽 라인에다 하나 설치하고. 됐어요. 삐어있죠? 여기도 정리하자. 이것도 이쪽에다 설치하고. 벽을 지을까 말까?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음. 왜? 음, 그래,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여기 아직 팔수 없죠? 너 만들 수 있지? 만들고 이 아이도 여기다 지으려고 했는데 어? 가능 할듯 하죠? 좋아요. 이렇게 지을게요. 그럼 이쪽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에헤이 어 이건 또 되네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여기는 안쓰니까 메꿉시다 자 이런식으로 할게요 되겠죠? 그 나중에 여유있을때 이쪽에다가 그것까지 옮겨놓을게요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예 감시 이 데스크 있죠 이것도 옮길게요 그리고 여기있는거 있죠 언젠간 이쪽으로 옮기긴 해야되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별일 없겠죠? 됐어 자 몇프로 남았니? 5 1헤헤좀 기다려야될 것 같아요 1분 걸리네 이것도 어? 잠깐만 스카우트 가능하다고 여기? 그럼 해야지 자 한번 보내 볼게요. 자 이쪽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니? 어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이것도 옮겨 놓을게요. e 스어 그래? 한번 봅시다.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한치면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녹색 계통이네요. 일단 보냅시다. 여호 좋아요. 자 이거 완성했고 아, 차근차근 올리긴 해야돼요. 미니언 캡을 올릴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우리 트랩도 좀 만들긴 해야돼요. 이런거 있죠? 이런거? 그래 이런거 하나 만듭시다. 레이저. 허.. 더럽게 비싸네.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 캠페인 통해서 예금이 가능하다고? 어, 캠페인 있나 보네요. 좋아요. 이거 먼저 연구하는 건좀 무리인가? 음. 아니야, 이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 설치합시다. 연구해 할게요. Research has begun. <웃음> 자, 머슬. 어디 갔어?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머슬갈이 다 어디갔나? 이거 팔아야 될것 같아. 합시다. 자 이동하시고 여기 없앨게요. 이것도 이동시키고 자 여기 있는 것도 이동시킬게요. Move. 좋아요. 됐어요. 어? 잠깐만, 누가 왔다고? 엠베스티어 도착 근데 안 보이잖아 위협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어디 있냐고 수상한 사람을 빨리 찾아야 돼 어? 자, 제가 헨치맨을 고용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 리가이한구가고친잠깐이이건또 뭐예요 이친 컴퓨터네 너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 하겠네요 <웃음> 거울로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죠. 자, 드디어 인어생텀 얘기가 생품. 나왔어요. 이거를 짓긴 Somewhere 해야 될것 같아요. 보스들이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지을까? 네, 끝자락에다 지어볼게요 일단은 음, 어차피 다 재조정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거 있죠. 딱 보스 앉는 자리죠. 아니면 연구실 주변에다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지 맙시다. 일단은 이쪽 라인에다 지을게요. 여기는 고문실 그대로 두고 8756 어? 잠깐만 나 타일을 잘못 지었나? 또봐야돼요8864 그래 왜 카운팅이 안들어가 나 이거 앉아 한번 지어볼게요 호잇 됐어 컴펌뭐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쓸모 없는 그가구들 팔라고 돼 있어 요 이런 거 있죠?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오이 됐어. 이러면 되겠지? 그래, 지금 이제 카운트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도 나중에 좀 이쁘게 만들게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해야 될게 있어 이거 있죠. 골드 저장고 중에 이제 높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정리하고 또 갈아타야 돼. 어 이거를 팔면 얼마 나온다고? 이거 좀 돈도 좀 많이 비운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여기다가 지던가. 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으내돈자 이럴때 정리합시다. 이런거 필요없는거 정리해야돼 근데 이게 한계치가 몇인지 봐야돼. 6 0 3 0음 얘가 훨씬 좋아요. 이거 두개 지었으니까 아니 가 하나 지었으니까 이거 두개 없으면 돼요. 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짓고또두개더 없애고 이것도 없앱시다 됐어 음 괜찮구만 자 인상적인 책상 그래요 아 이게 보스마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 나할 만한 큼것 같아. 음. 자, 메인 캐스트 하나 완료했죠? I've had an idea. A idea. 뭔데요, 그게? 또 아주 번뜩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Imagine if everyone knew what you were t h i n k i 야너 너무 재수없게 얘기한다 uh, best, A to 공어? 보이드? 아 미쳤네요 자 어찌됐건 하.. 아, 데스크를 좀 이쁘게 꾸며 달라네요 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꾸미지? 이거 또 고민해봐야겠죠 그전에 자, 안테나 재조절을 합시다. 자, 이런 거 있죠. 만 안되고 5만 지금 히트 몇이니? 맥스가 50이죠? 음. 이거 합시다. 이거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나해 놓고 두개 남았죠? 자, 어디니? 여긴 것 같고 여기도 히트 다시 찾죠? 야, 열기 3 0 올리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이 5천 골드 써서 낮추고 아 알고 있어. 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고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곳이 어디죠? 이거라고? 아니야. 응? 이거라고? 아 이거 네트워크 또 연결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 이거는 퀘스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내비둬야 돼요 내비두고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고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돼있으니까좀 짜증이 나죠 그래 알고 있어 아, 그 전에 남대를 찾아야 돼 여긴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걸로 할게요 됐어 자 새로운 퀘스트를 주십시오. 스킨. 만. 2만2만짜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됐어 한동안 돈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거 꾸며야 되는데, 돈이 없죠. 어떻게 꾸미라는 거지? 디자인? 그래요. 이거 누르면, 왠지 지뉴스가 이동할 것 같아. 안 오니?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자, 이거 잠깐 중단시키고 그래. 자, 네가 저 의자로 가.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아이 그 아이 일단 앉으셔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신 거요? 그래. 그래야지 디자인할 거 아니야. 그쵸? 오우, 심지어 보는 거 같죠. 야, 누가 컴퓨터를 발가락 가지고 안랬어 그게 버릇이 상당히 안 좋네요. 뭐, 어찌 됐건... 아,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죠. 여기? 야, 진행 중이고. 응? 어디야? 여기 했고. 여기는 열을 한번 식혀야 되겠고. 이렇게 하고. 응, 그거 할수 있는데 없네요. 기다립시다. 야, 곧 있으면 연구가 끝나요. 오호 레이저 음 그래요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하나 더 연구를 해야겠네요 어, 그쵸? 멀티 짐 멀티 짐은 또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죠 매직 트레이닝 이불 101 이건 또 뭘까? 음... 해야 될게많네 그냥 간단한 거 먼저 연구합시다. 이런 거다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Research has begun. 그래, 그렇지. 자 이미 얘는 연구 끝났으니까 너 나와. 그래, 이쪽으로가고야 그리고 이제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뭐 이상한걸 좀 지으라고 언급이 되있는데 일단 너 이쪽으로 가고 음. 자 골드 봐 너의 이름이 셀프렉이잖아 잠깐만 골드 팔레트를 여기 안에다 다섯개 집으라고 되어있는데 그거 구린거 아니야? 야잇 아니 이거를 왜또 지어요 아, 자리도 없어 죽겠구만. 일단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보자. 또 퀘스트 진행 가능한데 어디야? 여기야? 음, 여긴 것 같아요. 이거 진행하는데 열을 15 정도 얻어요. 그러면 한번 시켜야겠죠? 시킵시다 시킬게요자 이렇게 놓고 대기 야너 뭐하니 너 연구한테 좀 도움이 되라 그래 여기서 또 오라 자가 멍짓해야죠 그 아이가 어디갔지? 한명또 어디갔어 음 걱정이네요 이게 점점 전력이 많이 부족해지죠. 어,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 또 모자라질 거예요. 그래서 돈 모인 다음에 작업을 먼저 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는것 같아. 어? 끝났죠? 어디보자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열기 몇이니? 33이죠. 그15 하나 더할수 있어. 자, 이런 거 가야죠. 가야지. 오케이. 아, 어, 돈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차고 있는데, 이거. 자, 이거 이동시켜볼게요, 그냥. 이거 쫙쫙 붙여도 돼요, 사실. 그래서, 위에 있는 퀘스트 하나 먼저 완료를 할게요. 이거 되죠? 아, 자리가 모자라. 그럼 여기다 지으면 되겠니? 어, 여기는 될것 같은데. <웃음> 그그 얘를 좀 위치를 좀 바꿉시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쪽은 안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될것 같고 여기다 찍고그 다음 니가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나중에 어차피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궁금한거 레이저 트랩을 만들어봅시다 이거 이동시킨다음에음 그래 이런것도 미리미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문을 바꿀까? 아 잠깐만 이것도 레벨이 있다고? 3레벨로 옮깁시다 자그 다음에 또 문을 하나 만들어야지 트랩을 만들게요 이아이죠 레이저 볼 헉! 너무 크잖아 이거 음... 아 이런 것좀 나중에 고민할게요 그쵸? 이렇게 자리가 큰줄 몰랐어 야,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게 맞아 여기도 레벨 올릴 수 있니? 이것도 나중에 좀 재설정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 또 누구야? 인베스티게이터들이 왔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돈은 계속 벌어야 돼 우리 어우 가득 찼어 큰일났어 자 이것도 한번 내립시다 한번 내려주시고 다음부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퀘스트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인베스티게이터 이거 관련된 퀘스트를 먼저 진행할게요. 저것도 열이 올르는거있기 때문에 열 내리고 난후에해야될것 같아요. 너네 어디가니? 흠흠 <웃음> 이거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없앨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뚫을게요, 그냥. 어이. 어. 제일 싼 전기로 합시다. 전기로 한거 맞지? 됐어. 그럼 얘가 이쪽에서만 얼쩡얼쩡거릴 거예요. 하하하하하 <웃음> 놀고 있어요. 아. 집중 못 하겠지. 응, 집중 못 하겠지. 집중이 안될 거야. 카지노 관련된 거 좀만 더 합시다. 술도 더 마시게 해주고, 자 여기다 설치하고, 이것도 설치하고, 뭐 이런저런 어... 놀이거리를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하고 여기는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벨벳을 좀더 많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자 벨벳 어디 갔니? 이렇게 하고 머슬도 좀만 더늘립시다 비싸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를할 거예요. 됐어. 자 오기 시작하죠. 이러면 또 곤란한데 경보 올립시다 자 걸렸죠? 얘들이랑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일단 은 몇명은 죽이고 한명만 이렇게 잡을게요 자 네, 이렇게 하고 음. 자 빨리빨리 빨리 오시고 자전기봉으로 때려 잡읍시다 자좀 많이 죽긴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작업을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저희 덫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를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오호 이것도 연구했죠 Your s c 은 연구합시다. 자, 이아이는 어떤 지식을 줄까요? 이거 한번 확인이 필요하죠. An agent h a 죠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 버려야 돼. 나와 임마.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능수치 2가 올라갔죠. 아주 뽕까지 뽑아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아이고, 또 인베스티게이터가 2분 안에 온다고 되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진행해 봅시다. 여기 열기 없기 때문에, 아, 스킵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 이쪽은 어때? 여긴 아니고 <웃음> 이쪽 탐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절성 방법이 없죠 해놓고 이쪽은 노니까 다른 걸좀 합시다 놀고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a new has been a 자 얘는 뭐죠? 음.. 얘도.. <웃음> 그래요 총 6명 고용이 가능한 거 같아요 얘도 나중에 상황 봐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전투 시키던 가 그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느 음. 넌 사실 솔직히 할게 없잖아. 아얘 카메라 역할을 한다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 바깥에 나갈 수 있니? 못 나갈 것 같은데. 좀 일단 기다려보고. 그 여기 앉아 있는 애가 있죠. 시간을 좀더주려면그 어디 있더라. 아니야 이거 말고 훈련시키는 게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치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어? 좀 분류가 좀 이상하죠? 일단 이거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이제 전기도 모자라요 하나 더 지어야 돼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좀더 파주고 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큰 발전소 하나 더 지을게요. 좋아요. 됐 아, 잠깐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자 이거 되죠? 그래 이거 한번 시도하고 어차피 이거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 강도가 필요해요 강도 우리 연구 뭐하고 있지 지금 근데 연결 강도가 좀 강한 게좀 필요한다 그래서 이거 연구해 가지고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스트렝스 올리는 게 있죠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다 해야 돼 연장. 에라이 보라색도 중요한 거긴 하네요 그렇죠. 어 그래? 내가 뭘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완료했다고 합니다. 와 많이 했죠? 잠깐만, 아 그만 그만 그만. 음 그만. 나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돼. 야, 그리고 이거 비어있을때.. 아.. 비워놔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다음을 계약합시다 어? 이 맞죠? 자 올리고.. 얘들 다 죽여야 된다 어디있냐? 한명만 잡아놓고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자 빨리 싸시다자 데려와서 빨리 때려 때려 때려 됐어요 헨치맨도 전투에 참여했다고 얘기 나왔죠 여기 있었죠? 네 됐고 그리고 잠깐만 한명은 제가 납치를 했죠 너의 지식을 파헤쳐지지. 됐어요. 에 스킬 하나도 없잖아. 자, 빨리. 들어가 준비하시고, 안아서 죽을 거예요. 됐어. 야, 3분 있다 또 와.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저것도 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다들 좀만 더 고용을 합시다 10명 10명 합시다 이렇게 하고 캐비넷이 좀더 필요할 거예요 캐비넷을 좀만 더 지을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Has 어디 보자, 이것도 연구를 계속 할수 있을 텐데, 아이고. 그래, 그래. 자, 비밀을 알려줬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4개가 남아둔다고 한데 여기는 애들 이동 중이고. 아, 지금 수신도가 너무 약해서 큰일 났어요. 이건 좀 감안해야 되고, 다음번에 한번 연구를 합시다. 얘다 어디 갔어? 선생님들 다 어디 갔어요? 이래야지. 허, 얘도 모랄리에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너도 여기 앉아서 쉴수 있니? 아니, 잠깐만. 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자 이거 얘 잠깐 수치 회복시키게 이쪽으로 보낼게요 어 이렇게 합시다 그쵸 자 하나는 완료했어 그 다음에 가능한 곳 찾아볼게요 여기 어때? 수신도 약해서 안되죠 수신 강도를 올려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했고, 음, 캠페인 해야 된대요. 야, 이러면 여기 있는 거다 연구해야 되잖아. 그쵸? 2레벨 e 넥톡스. 어, 이거 나쁘지 않죠? 자, 이거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점점 진행해야 되는데 필요한 그런 과정이 길어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 다음번에도 뭐 하나는 클리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